요즘은 먹방사람은 뭐 먹어요? 오마이갓! <웃음> 땅코라테 oh 그 지금 미쳤다! 봤어! 봤어! 봤어! 야! 피는 피넛, 피넛라테? 봤어! 미쳤다! <웃음> 커피? 여기 okay, 한번 먹어봐봐 아니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한신기한맛더 많아. 대박. 내거 커피 냄새 나왔서 와. 국에서로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여기다가. 아 카페라테 소스 이거 뭐지 잠깐만요 Let's see what this is 귀여워 야 이거 귀여워 이거 약간 아이스이다 오와 떡도 있어? 그리고 너 그리고 치킨. 야. 아, 어, 약간 간장랑 커피 라테 냄새 나왔어. 라떼 소스 야 이거 푸딩 아닌가? 아! 어떤 느낌인지 알아? 카페... 카페 푸딩 근데 짜 타이지 않아요, 짜 오케이 okay. 그거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봐요 라테 치킨 음? 너무 땅콩 진짜 달라 이거 디저트 치킨 아닌가? It's like dessert 너무 달라아 이거 소스 한번 먹어봐봐 와 미쳤다 이거 이거 칠하 <웃음> 뭐야 이게 이거 어떤 맛인지 알아요? 이거 까는 버블티! 버블티 맛 됐어요 근데 치킨은 진짜 주 so bad. 아! 떡! 랑 이거 소스 아마 맛있어 카페 맛떡이 그. 소스는 좀 오일리 크림 많아 그래서 는이 떡도 크림 많고 많고 둘다 같이 먹으면 크림 그림맛 많아요. 테 a s t e s 근데 소스 안 먹어도 그냥 치킨 먹어도 너무 달아 음? 떡이랑 먹어요 이거랑 떡먹어 그냥 그냥 오 i 리 Mmm, you got p i l l o e e t o l u m a c o e r sugar glaze is so sweet because they put the sugar glaze on it. It's so shiny, papa. You got hoosie, yeah? You s t 한번 먹어, p a p 아마 소스 소스 랑 조금 음. 이거 랑 소스 맛있어요. 약간 커피 크림처럼. 이거 너무 dry. 그래서 이거 조금만 찍고 먹으면 약간 약간 moisturized. but it's so sweet. 진짜 달아요. 이거 너무 달라 이거 조금만 짜 그래서 같이 먹으면 달는 느낌더 많이 나와 짜 느낌 없어요 어 배부르다 이거 내일 먹어 어음맛 내가 페로소 서스 있어 이거 한번 먹어봐 <音>嗯还是说哎呦我都买名阿来我塞进去嘛 <美味しそう。音> <音><音>